안녕하세요. 햇살드라마입니다. 닥터 차정숙은 연일 시청률 기록을 갱신하며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미있다는 뜻이겠죠. 이 작품에서 매력적인 등장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뭔가 속을 알수 없는 캐릭터가 한명 있습니다. 바로 최승희의 딸인 최은서입니다. 오늘은 최은서가 왜 이중인격을 갖추게 되었는지와 차정숙에게 어떤 충격적인 고백을 할지 예상해보겠습니다. 최은서는 이화에서 겉으로는 최승희의 말을 잘 듣는 얌전한 모습을 보이다가 갑자기 불량화로 돌변하는 듯한 이중인격의 장면을 보여줬고 사화에서는 차정숙의 집에 놀러가서 즐거운 식사시간에 스크린 골프장이 불륜의 온상지라는 말을 꺼내며 부정적인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최은서는 왜 이렇게 비뚤어지게 되었을까요? 최은서는 사화에서 차정숙의 집에 놀러가서 차정숙의 가족사진을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서는 엄마가 유명한 의사여서 물질적으로는 부족함 없이 자라왔을 텐데요. 하지만 아버지가 없어서인지 화목한 가정에 대한 부러움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은서가 사진을 바라볼 때 어두운 음악이 깔려 있었어요. 아무래도 무언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첫 번째는 최은서가 자신의 엄마와 서인호가 불륜인 것을 알아서 차정숙의 가족사진을 보고 은근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출생의 비밀이겠죠. 많은 분들이 최은서를 서인호의 딸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그럴만한 개연성이 느껴지고 스토리에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텐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최은서가 왜 이렇게 비뚤어진 성격을 갖게 되었는지와 출생의 비밀에 대한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최은서는 엄마와 서인호의 불륜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 골프장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죠. 최은서는 어렸을 적부터 엄마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정직하며 성실하고 밝은 사람인 척하다가 실체는 가정이 있는 남자와 불륜을 즐기고 있음에 엄마에 대한 안 좋은 감정들이 쌓이고 쌓였는데 이것이 대학 입시 스트레스와 겹치면서 최은서를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볼수 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최승희가 계속 서인호를 만나왔지만 그녀는 다른 남자가 또 있었을 것입니다. 최승희가 비록 아주 나쁜 불륜이지만 서인호만 바라보고 살아왔다면 최은서가 그렇게까지 비뚤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워낙 엄마의 안 좋은 모습을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딸인 최은서도 이중인격의 모습까지 보이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최은서는 서인호의 딸이 아니고 최승희와 다른 남자 사이에서 나온 아이인 것이죠. 이 작품에서 서인호는 부인에게 간도 이 시간 해준 나쁜 인간입니다. 그런데 닥터차정숙은 장르가 스릴러 복수 극은 아니고 훈훈하고 코믹한 장면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서인호가 최은서의 아빠라면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스토리로 진행되어야 하고 서희랑 과 최은서의 친구 사이가 갑자기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최은서는 차정숙 과 서희랑을 만나며 조금씩 밝은 모습으로 변하게 될 텐데요. 물론 차정숙이 곧최승희와 서인호의 불륜을 알게 되면 최은서가 당분간은 힘들어하겠지만 차정숙은 최은서만큼은 따뜻하게 안아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최은서가 서인호의 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차정숙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신다면 햇살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